예 지금 스페어 사마즈를 이제 진정시키기 미션 인데요 자 이제 진정안을 맞춰서 이 친구의 폭주 게이지를 줄여서 게이지가 0이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빈틈이 생겼을 때 이렇게 지금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다른 아이디로 또 다른 방법을 알아 냈어요 이게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피한 다음에 진정환을 일단 막 던지세요 포켓몬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하시고 라본 해서 ZL 버튼 누르고 ZR을 누릅니다 진정환 막 던지세요 그냥 던져요 그 다음에 타임맞게 하나 둘 지금이니 이렇게 하고 진정환을 던지세요 이건 피해주고 회오리바람 피해주고 <웃음> 보통 공략은 이제 나무로 유인해서 이 녀석의 스턴 상태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무에 부딪히면 스턴이 됩니다 원래는 여기서 포켓몬을 던져야 되는데 저는 일단 물리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포켓몬으로 싸우는 것보다 이 숲의 진정안으로 도토리로 이 친구의 그 머리를 치료해주는 게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피하고 ZL 누르고 ZR 누르고 막 때리세요 하고 쫄지 말고 지금 괜찮아요 한대 맞아도 됩니다 ZL 누르고 ZR 누르세요 막 던지세요 그냥 포켓몬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지세요 계속 그냥 피해주고 포켓몬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던지세요 그냥 도토리 그 나무에서 주는 도토리 그냥 이렇게 먹여주고 바람 한번 피해주고 맞아주고 예, 맞아줘도 됩니다 던져요 그냥 계속 던져 던져 피해주고, 던져요, 그냥. 계속 던집니다, 그냥. 바람 피해줘야 돼요. 저원 안에 있으면 무조건 맞기 때문에. ZL을 꼭 눌러주시고, ZR을 던집니다. 피해주고, ZL, ZR. 바람 피해주고, ZL, ZR. ZR, ZR. 하나, 둘, 셋. 지금 피해주고, ZL, ZR. 포켓몬 필요 없습니다. 포켓몬 보다 제가 더 세요. 도토리 물리치료사. 네. 하나, 둘, 셋. 지금. 하고, Z19, Z1. 바람 피해줘요. 죽었어요. 자, 이렇게 깨면 됩니다. 자, 사마자를 진정시키는 법은 이 도토리로 물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리를 그냥 팍! 해서 그냥 물리치료를 하면 됩니다. 포켓몬 필요 없어요. 포켓몬 보다 강한 게 뭐냐? 도리다. 자 여러분들 안녕 사마자를 잘 진정시켰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박성우입니다. 빠이